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다쿠, 은가온! 찰스장입니다. <웃음> 더갈모시 세젤덕이 되기 위한 지침서 국내 유일 덕쿠버라이어티 고다쿠. 고다쿠! 뻔한 전개보다 앞을 읽을 수 없는 전개가 독자들에게는 큰 재미를 주잖아요. 음, 그렇죠. 의외의 사건, 뭐 결말, 갑자기 찾아오면 훨씬 더 끌리는 것도 당연하죠. 음. 맞습니다. 하지만 그런 수준을 넘어서 음, 음. 독자들을 그냥 멘붕 상태로 음. 떨어뜨리는 그런 충공깽의 결말들이 있습니다. 충공깽? 네. 충공깽? 네. 그런 결말들이 있는데, 네. 그래서 이번 주제는 어, 멘탈을 꽉 잡으셔야 됩니다. 네, 네. 멘탈 어, 네. 붕괴주의. 어, 네네. 어, 네, 네. 어이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네. 자, 그런 애니 속 결말, 탑 세븐입니다. 7위는 메카쿠시티 액터지입니다. 보컬로이드 음악 작품군인 카케로우 프로젝트에서 나온 첫 애니메이션이죠. 결말도 결말이지만 불친절한 전개 탓에 시청자들도 내용을 알수 없는 기괴한 현상이 벌어지는데요. 각 에피소드마다 이야기가 진행돼야 되는데 과거 트라우마가 각 에피소드인 듯 회상만 주구장창 보여줍니다. 어쨌든 불사의 존재가 되고 싶은 영왕뱀 붉은 눈의 아이들과 그들의 소중한 사람을 죽여 아지랑이 데이지에 가둔 건데요. 결국 영왕뱀을 어찌어찌 처치하고 아지랑이 데이지에서 빠져나와 메카쿠시티단 모두가 현실 세계에서 사는 엔딩을 맞이합니다. 떡밥 횟수도 하지 않은 채 도달한 뜬금포 결말도 의문점 투성이지만 겉보기에 해피엔딩인 이 결말을 해석하면 엄청난 시공창이라는 사실. 메카쿠시티단 일부는 현실에서 죽어서 아지랑이 데이지에 갇혀 있었던 건데 현실로 나온다 해도 사망처리가 되어 있고 또 메카쿠시티단만 빠져나왔기 때문에 그들의 소중한 사람들은 영원히 아지랑이 데이지 안에서 살아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만 남기고 끝이 나기 때문입니다. 대신 메카쿠시티 액터즈 2기 제작이 결정되었다고 하니 여기선 그 의문점이 풀릴 수 있을까 기대해봅니다 제발 플리즈 6기는내 동생이 이렇게 귀여울 리가 없어 내여기는 완벽한 여동생이 마법소녀 덕후라는 비밀을 알게 되며 벌어지는 남매의 코믹이야기인 줄 알았지만 여동생 키리노와 오빠 쿄스케가 이루어지며 이야기가 끝이 난다고요? 작중 쿄스케는 주인공답게 여러 히로인들과 엮이며 연애 플래그를 세웠는데요. 후반부 급정계로 그들의 고백은 무참히 거절하고 결국 선택한 사람이 여동생 키리노! 심지어 교회에서 웨딩드레스와 턱시도를 준비해 아무도 없는 둘만의 결혼식까지 올리는데 이거 결말이 근친이야? 라고 생각하려는 찰나! 현실의 벽을 넘지 못한 졸업식까지의 기간 한정이었음이 드러납니다. 근친이 아닌 기간제 근친이라는 당황스럽고 애매한 끝맺음? 기간제 연애라는 게 헤어지고 다시는 안 보면 그만인 타인과 하는 거라면 몰라도 어른이 된후 다시는 안 만나는 식의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 이상 가족인 여동생과는 평생 만나야지 않나요? 연애 기간 이후에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가정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 아닌가요? 그리고 이 둘은 다시 커플에서 남매로 돌아오는 현실에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에필로그에서 쿄우스케는 키리노에게 기습키스를 키스 하고 작품이 끝이 납니다 내여기가 인기를 끈 이유는 단순히 러브 코미디어서가 아닌 등장인물 간의 유대관 중심으로 인간관계를 풀어나가 독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냈기 때문인데요. 근친도 문제이지만, 갑자기 앞뒤 흐름을 무시한 막장전개로 결말을 맺어 독자들의 뒤통수를 팍팍 후려친 작품이 되었습니다. 전설거신 이대온이오위를 차지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거대 로봇 이대온을 둘러싼 지구인들과 버프클랜이라는 외계 성인과의 전투애이지만 보고 나면 꿈도 희망도 바사삭! 사라지는 전개를 감상하실 수 있는데요. 수수깨기힘 이대의 탐색을 위해 버프클랜이 민간인 학살! 에 분노한 지구측이 이대원 등으로 반격! 반격으로 인해 버프클랜의 재공습! 이대원의 재반격이라는 극악의 루프를 타고 있는데요. 전쟁으로 인해 상관없는 민간인들이 죽어나가고 자신들의 모성에게도 버려지는 등 잔혹한 스토리 폭풍 전개 게다가 작중 주연이나 조연들도 너나 할것 없이 지나가는 행인 1의 취급을 받으며 죽어나가고 맙니다 심지어 막바지에는 어린애들마저 죽는 모습을 어김없이 보여주는 충격과 공포의 장면까지 이렇게 다 죽여놓고 그래도 결국에는 지구인들의 승리로 끝나는 듯 하더니 그 순간 이대가 발동하여 지구인 버프클랜, 그냥 살아있는 모두가 죽는 전멸 엔딩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세계 멸망이라는 충격적인 마무리로 담당 감독이었던 토미노 감독은 올살의 토미노라는 별명을 선사받았다고 하네요. 전설거인 이데온의 충격적인 결말에는 네. 비화가 있는데요. 네. 네. 네. 조기종영으로 인해 평범하게 쓰여있던 져 각본에 원래 예정된 마지막 편의 결말을 갑작스럽게 집어넣은 오. 거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 극장판에는 이대 발동 직전까지의 버프클랜과 지구인의 입장 그리고 이대 발동에 대한 표현을 추가하였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순위 이어서 보시죠. 4위는 도쿄굴 루트 A입니다. 루트 A란 기존 원작과는 다른 루트로 진행한다는 뜻입니다. 결말에 관해서는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리는 작품입니다. 도쿄구 루트 A의 결말은 주인공 카네키의 절망과 안타까움이 정점을 찍습니다. 주인공이 얼마나 더 불쌍해져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안테이크는 인간과의 상생과 약한 구를 보호하기 위한 카페인데 강구울이 되어 혼란스러웠던 카네키가 유일하게 안식을 느낀 공간입니다. 하지만 결말에 이르러 안테이크가 활활 불타버리고 자신의 친구 히데는 자기 앞에서 피를 토하며 죽고 카네키는 오랜 시간 끝에 자신이 구울임을 받아들였고 히데와 안테이크의 구울들을 지키기 위해 강해졌지만 결국 둘다 지키지 못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카네키에게 남은 건 험한 감뿐 보는 시청자들은 주인공 이제 그만 괴롭혀! 라며 눈물의 포효를 했지만 뒤이어 그 희망도 안테이크처럼 싹다 불태워버리는데요. 카네키는 죽은 히데를 안고 안테이크에서 빠져나와 정처없이 걸어가는데 CCG와 마주치게 됩니다. CCG는 구울를 제거하는 정부기관인데요. 아무것도 지킬 것이 없어진 카네키는 그들을 보고도 공허한 표정만 보입니다. 그후 어떻게 됐는지 아무도 모른 채 열린 결말로 끝이 납니다. 3위는 마법의 프린세스 민키모모가 차지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요술공주 민키로 잘 알려져 있죠? 하지만 시청자의 호응에도 불구하고 왕구매상이 별달리 올라가지가 않았고 결국 민키는 조기종영 확정입니다. 결말이 어떻게 끝난지 아시나요? 다름 아닌 마법도구인 목걸이가 악당의 총에 맞아서 파괴되고 그리고 민키가 차에 치여 죽는 최종화로 끝이 나게 됩니다. 진정한 동심 파괴가 이루어진 거죠. 민키의 영정사진을 보는 순간 멘탈은 그냥 먼지가 되고 사실 최종화 뒤에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최종화를 다 만들어 놓고 보니 갑자기 연장 방향이 결정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이미 만들어놓은 에피소드상 도저히 뒷내용을 만들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민키가 꿈속에서 보는 이야기다라는 식으로 어떻게 상황을 짜맞추고 작품을 이어나가는 민키는 진짜로 끝을 맺게 됩니다. 그래도 원래 의도대로 간 최종화는 투고두고 애니메이션 팬들에게 회자되는 에피소드가 되었습니다. 2위는 기동전사 건담 철혈의 오펀스입니다. 건담 시리즈로 건담을 타고 전투에 임하게 된 주인공 미카즈키의 이야기를 그린 애니메이션인데요. 수많은 건담 팬들은 바닥과 지하가 끝인 줄 알았는데 지옥도 있다는 걸이 건담 시리즈 결말을 통해 보여주었죠. 소년병으로 대표되는 주인공을 통해 삐뚤어진 전쟁의 참상을 보여주던 초반과 달리 중반부터는 스토리가 산으로 가기 시작하는데요. 건담물인데 로봇 전투신이 있는 화수는 반밖에 되지 않는 황당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철화단은 소년병들이 주체인 조직이자 미카즈키가 속해 있는 건담 파일럿의 진영인데요. 소년병들 생계를 철저히 보여주며 안타까움을 자아내던 철화단은 어느새 정의구현을커녕 권력, 돈과 여자를 탐하여 권력층의 행동대가 되어버립니다. 악의 조직이 된 철화단과 그 중심에서 악의 보스가 되어버린 주인공이라니! 최종화에선 결국 미카즈키가 싸우다 죽고 철화단도 파멸하고 맙니다. 미카즈키뿐만 아니라 주요 인물 거의 전원이 사망하고 후에 철화단의 악질적인 행동을 미화하며 추억하는데요. 에필로그에서는 설마 있던 미카즈키의 아이가 까투키하는등그 마무리! 주인공이 파멸 직전에 몰리고 추하게 발버둥치며 패배하는 결말부터 멘탈이 붕괴되지만 이 결말부 싸움을 미카즈키가 무엇을 위해, 왜 하는지 이유조차 모르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제작진의 개연성 없는 스토리 전개로 주인공들이 타락하게 되는 결말을 맞게 하는 비운의 작품이죠. 아니 요술공주 민키는 엔딩이 충격적이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맞아요. 네네. 진짜 황당했죠 어, 근데 그게 의도한 결말이었다는 사실에 2차 그게 오네요. 충격이 오네요. 음. 아우 묘술공주 민키는 완전 충격입니다. 자 네. 이제 두두두두두두 대망의 1위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네. 과연 충격적인 결말의 1위! 아 궁금해. 어떤 애니가 차지했을지. 자 만나보시죠. 1위는 아직까지도 해석되고 있는 그 작품! 신세기 에반게리온이 차지했습니다. 1위 오메데토! 에반게리온은 도쿄시를 습격하는 사도라는 정체불명의 존재와 싸우는 거대 병기 에반게리온 초호기의 파일럿이 된 소년 이카리 신지의 이야기인데요. 여기까지 보면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메카물로 추측했지만 헹! 속았지? 최종화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지구의 중심에서 신지가 주변 인물들과 이해할 수 없는 대화를 합니다 신지는 불안정한 정서, 심리 등을 보여주며 자신의 존재의 의문을 가지는데요 그리고 자신의 세계 속에서 작중 인물들과 대화하며 그 해답을 찾아갑니다 신지는 마침내 자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현실로 빠져나오게 되고 마지막에 신지를 향해 주변 인물들이 축하해! 라고 박수를 치고 신지는 고마워 모두들 안녕! 이란 말을 남긴 채 끝이 납니다 안녕 이러고 끝난 엔딩 덕분에 보고 있던 시청자들은 강제 안녕을 당하고 전설의 오메데또 사건은 아직까지도 팬들 사이에선 회자되고 있습니다. 최종화를 여러 번 돌려보면 축하해의 의미를 알것 같기도 하고 인간과 인간관계에 초점을 맞춘 에반게리온의 결말은 보고도 이해하기 어려운 신선한 충격을 선사했습니다. 극장판으로서는 현재 에반게리온 서, 파, 큐 이렇게 순서대로 나왔잖아요 음, 그렇죠. 근데 전세계 에바팬들을 기대시키고 있는 에반게리온의 극장판 시리즈 음... 완결편도 현재 제작 중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오메네도 구다사이 음. 아직 부제 음. 개봉 날짜 등 구체적인 사항은 음. 좀밝혀지지 않았지만 음, 네. 20여 년간의 키 시리즈를 제대로 마무리 지을 수 있을지 뭐저 또한 팬들분들도 굉장한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또 그렇게 바라면서 우리 다음 이 시간에는 덕후들의 레벨을 좀더 쑥쑥 쑥 어. 아니요. 레벨 업업 뿜뿜. 업. 뿜뿜이잖아 이거는 그래요? Okay. 그럼 업 어. 쑥쑥 <웃음> <웃음> 원래 준비를 레벨 업, 레벨 업. 했으니 어, 레벨업 할 준비를 했으니 기대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오늘도 즐덕하시기 바랍니다. 즐덕하세요또 봐요. <웃음> 뭐 하시는 거예요? <거죠>? 이렇게? 어디? <웃음> <여기? 웃음> 저도 한번 따라 해 보겠습니다. 잘쳐 네, 봐요. Cherry <웃음> dance. 이렇게 이렇게 뜰러 <찔러>, <웃음>